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아요. 놀이터도 갈 수도 있지? 놀아줘. 놀이터 좋아? 압력솥밥에 밥을 했는데, 불을 1도로 안 줄여가지고, 오늘 밥을 태웠어요. 큰일 났네. 청소에 너무 집중해가지고, 불을 줄이는 거를 까먹었어. 판매가 엄청나요. 창문좀열어야겠 집에서 키우는 화초인데, 완전히 지금 시들었어.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탄 밥의 뚜껑을 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. 냄새가 엄청 났는데 밑에 이렇게 주걱으로 해보면은 시커멓것 같아. 만약에 탔으면 버려야 되겠다. 지금 뭔가 내 마음이 되게 부들부들 떨고 있어. 시커매 장난 아니야. 이거 뭐야? 한 도. 다음부터 일 도로 꺾지. 일단 이제 밥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솥을 담궈놔야지 여기에다가 밥을 담았었거든요 이거 한번 차이 내볼게요 이제 밥이 좀 식었으니까 이거 뚜껑을 닫을게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하나 낳고 너무 지금까지 이제 힘들었으니까 아못 낳겠다 임신도 힘들고 출산은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출산 후에 너무 힘들었다 그 육아 출산 후에 이제 쉴수 없잖아 또 육아 미친 전쟁이 시작되잖아. 그래서 다안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기가 22개월 되니까 지금도 사실 잠을 푹 자지는 못해요. 근데 둘째를 둘째가 를둘째 있는 게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. 우리 아유리가 동생하고 이렇게 꽁냥꽁냥 지내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넷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또 나름 재밌겠다. 왜냐하면 나랑 나하고 우리 오빠랑 엄마, 아빠랑 이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볼때 행복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없다고 생각해봐. 오빠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. 엄마, 아빠가 오빠 하나를 키워. 조금 뭔가 빈 느낌이야. 그리고 오빠가 없고, 나만 키운다고 생각해봐. 엄마, 아빠가. 그것도 좀 외로워. 나는 우리 오빠가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. 집에 딱 오면은 오빠랑 같이 이렇게 뭐, 맛있는 거 먹고, 피자 시켜 먹고, 뭐, 라면 끓여 먹고, 같이, 테레비도 보고, 뭐, 영화도 같이 보고, 그런 게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, 멀리 좀 멀리 보고 크게 크게 큰 우리의 그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인생이지만은 사실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한 30년 더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 아유리가 혼자 외롭지 않도록 음... 나아줘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을 일단 좀 내놓을게요 반가요큰림 음. 음. 네. <웃음> 지금 이제 청소를 하고 빨래도 다개고 이제 1 2시 열두 시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 이 뭐야 블로그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밥 엄청 예쁘게 해갖고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여력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콩나물국에 아까 그탄 밥을 말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남편이 해준 가지나물과 우리 엄마가 해준 <웃음> 김치를 그냥 통째로 넣고 먹겠습니다 덜 시간이 없어요 구두 셜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원래 덜 시간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요 저희는 아무튼 먹을게요 풍나무국에 밥 말아먹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편집을 해보려고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제가 폴라테스를 하러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... 어저께 남편이 가지나물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가지나물 이 가지 가지 처음 만들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여기에 굴소스를 넣으니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버려요 근데 웃긴게 큰 그림 이야기 성장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상시 말하는 것처럼 큰 그림 이야기 성장도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이 말투가 바뀌어 왜 그런가 몰라 직업 그 직업의 그 습관 직업적인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치원에 서 아이들 가르쳤었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는 약간 그렇게 좀 업이 되거든요 업이 되면서 최대한 부드럽고 상냥하게 근데 그게 막 꾸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꾸며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들은, 아이들은 그렇게 상냥하게 천천히 얘기해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얼굴도 엄청 막 햇님처럼 막 한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조금 알아듣고 어제 집중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유리아 이 때. 근데 항상 그렇게 햇님처럼, 햇님처럼 어라 이거 읽어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큰 그림 영, 이야기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콩순이를 막 본다고 막 난리를 치거나 아무튼 제멋대로 막 울면서 막 짜증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도 막 힘들죠 옛날에는 막, 막 무섭게 혼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, 며칠 전에도 그래가지고 뭐 제가 체력이 동나가지고 놀이터 갔다 오면서 혼낸 적이 있어요 이틀 동안 병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안해서 그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애한테 내가 왜 그렇게 무섭게 화를 냈을까 엄청 친절하네요 애기한테 엄청 친절했다. <웃음> 항상 저렇게 저런 말투로, 어, 애기, 보는 줄 알겠다. 그죠? 저, 저거, 저 영상만 본 사람은, 들저 엄마는 항상 저렇게 천사같이 말하려나? 참 신기한 엄마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. 저걸 찍을 때만 좀 그런 것 같아요. 또, 애기가 예쁘니까 말투가 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애기가. 너무 천사같이 예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강아지 예쁜 강아지 봐도 오, 너무 귀엽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아 클리어 콩나물풀 클리어.